많이 가이나 음, 교전하는 아, 것도 난주려 하더라고 아 철교전 아, 나는 그거야 응. 내 기준에서 나한테 교전, 교전적인 교전 부분을 브리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일단 게임 잘해야 돼 당연하지 나 그거 아, 아니면 그냥 도안 들어 저기 위에 안 먹어? 먹었어 어. 예, 이 아, 나는치빌라만이나 아, 씨. 나도 치면 라만이야라도치도라도있라 근데 그보라색열쇠만안 팔고 있거든 근라 무조건 나라 보라색 보라색 열쇠이... 어 그래서 체크하고 비싼 것들만 남겨놨는데도 아이씨 으에에엑 <례라> 엄무서 <례라> <례라> <례라> 응. 야, 진짜 얘네들 절대 이런 건다 데, 이런데 안 짜보지. 비와비피 나왔다 씨. 허벌나이 맛있네요. 아 쓰나이스 같은데 안 먹었네 이렇게. 아이씨. 뒤졌다, 아, 겼짜 아,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Это что за хрень? Чувак! Чувак, Хи -хи. ты челобот? Куярь, й медведя! 아, в о 두그뭐 봤을 때, 둘 중에 뭐 봤을 때, 둘 중에 뭐 봤을 때, 에뭐 봤을 야. 을 때, 둘 중에 뭐봤중을 때, 둘 중에 봤중 나도 네찮아1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나나한테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. 바로 시작하지 마요. 나사 괜찮아. 나아아니야 이거? 아 킬라... 그래서 도 괜찮아. 도괜 나도 괜찮나 나도 괜아 나도 아 나도 괜찮아. 한 진짜 캘라 불안지고 하면 하면서 총7번봤어요 일곱 번. 7번. 어, 전세기 말이에요. 내가 뭐뭐좀 되죠? 총만? 어 총이랑. 아 네, 총만? 이거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이거랑 어. 이거랑... 인간 뭐죠? 예, 이거랑 빠르게 헤드셋 이거 먹을구나. 네, 그 헤드셋 먹어요. 그리고 먹을 거 드시고 이거는 내었어야지. 한 줄게요. 이게 다, 예. 따로 덜거려요. 어 굴러가면 안 돼. 막겠어? 에이팍이왜 이렇게 많아? 아 나한테 있는 거구나. 네. 예. <웃음> 아, 리멀컴이네 리멀컴의 스킵일이안터미거 터미네. 이거 터미네. 이거 터네 이거 터미네. 이거 터미네. 이거 터빨네 이거 떨어네는데네이 뭐죠? 혹시 이거 죠 혹시? 대충 두번, 두번째인가 세번째로 좋은 탄이라고 하죠 뭐. 원지 아, 세번째 세 맞겠다. 네. 995보다는 안 좋은거니까. 네. 세번째가 <웃음> 맞아. 스킬. 우와, 왜 캐스해? 아, 레이더 같은데? <웃음> 우와. 아 너무 뭐 세지 너무 센데? 뭐지 저거 괜찮은데? <웃음> <웃음> 뭐지 저거 <웃음> 레이더 같은데 요 아, 진짜 온다온다온다저 죽었어요 참고로 저에도 킬러가 뜨나? 아 킬러예요 킬러야 씨발 저거? 예 킬러예요 바로 뜨네? 아 씨발! 미안해, 사랑해. 설보 어쩐지, 존나 불도란. 씨발 미안해요, 사랑해. 로아기 멧. 이거. 사람 잡을 수 있을 건데? 병신인데 저새끼. 씨발서 쉬워서 쉬워서 쉬쉬워 쪽쪽쪽. 와. 아. 가파 <웃음> <웃음> <갑박> 다 갈렸어. <웃음> 뭐야, 뭔탄이냐 이거? 그거 탄 들어있는 거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. 살레아들 오지. 치치. 치뭐 이거 뭐니? 어. 미리라도 챙겨드릴 걸. 아, 터자 <웃음> 엄청 신나네 탈출 확인. 지어디기 있어. 여기 있 여기 에서 여기 에서 여기 이쪽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어도토리어 여기 있어. 여기 있가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가기 있어. 여기 야킬러잡으러 왔다고 진짜 떠주네 이로써 나 입증? 이, 이제까지 일곱 번 봤다 와토운드다 아, 진짜 레이웨이 없나? 어? 아 없다 없다 좀 많이 쪼고 까만테 꾸중하면서 내가 안 들어쳐먹었지만 한 번씩 너의 덕분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주바아요 그 내가 안 들어먹었거든, 옛가또소리 얘기했잖아. 나 맨날 한숨 쉬면 서소리가나 무서워. 우와, 씨발.